드론이 추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보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보신 클릭처럼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와가지고 드론을 추락시켰어요 다행히도 드론은 무사합니다 내 다리 중에서 하나를 <웃음> 잃어버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는 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뭐 드론이 날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리고 여기서 제 채널을 계속해서 보시던 분은 드론을 캐리어와 함께 잃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드론을 날렸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자면 좀 굉장히 스토리가 길어서요 아래 설명란에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요 여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제가 쓰고 있는 이 매빅 에어라는 제품에 대한 리뷰 그리고 왜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주제에서는요 여행 영상에 드론이 굳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드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푸티지는 다른 카메라나 어디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뷰랑은 완전 달라요 확실히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여행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실 때 드론 영상이 한두 순간이 들어가면요 은 굉장히 영상 퀄리티가 그냥 올라갑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돈을 주고서 영상 퀄리티를 강제로 끌어 올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이 정말 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를 패키지로 구매를 하면은 일단 100만원을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중고로 구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확인한 시세로는 7,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 한 대를 사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서 그만큼의 퀄리티를 강제로 끌어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론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드론 구입을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 시중에 정말 많은 드론들이 있어요 이 드론 중에서 어떤 드론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중에서 드론으로 명품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DJI 바로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와 같은 브랜드예요 중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사실 드론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왜냐면 사실 드론은 추락을 안 해야 돼요 뭐 카메라나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DJI는 사실 드론에 대한 지식이나 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대로 날아가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를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사실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DJI 브랜드 안에서도 드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스파크, 매빅, 제일 최근에 나온 매빅 프로2 그리고 또 아무튼 막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딱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면 좋은 드론을 추천해드릴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빅 에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색깔이 이렇지 않아요? 제가 실을 붙여가지고 사실 중고로 샀는데 실이 붙여진 상태로 사가지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매빅 에어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가볍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고 나서 한게 짐은 가벼운 게 짱이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매빅 에어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볍습니다 첫 번째는 스파크라는 건데 제가 왜 스파크가 아닌 에어를 추천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무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보세요 요만해져요 그냥 배낭이나 이런 데다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파우치가 있어요 이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그냥 필통 사이즈가 돼버려요 거기다가 리모컨도 보통은 이게 드론 리모컨입니다 근데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매빅 에어가 여행자나 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겨냥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원래는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을 끼워서 조종을 하는 건데 얘를 빼서 여기에 끼워넣습니다 얘도 접고요 보면 요만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사이즈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 물론 여기다가 뭐 배터리 충전기나 이런 케이블들도 있는데 그래봤자 다른 드론들보다 이 차지하는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거기다 무게까지 가볍고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빅 에어를 가장 추천드려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DJI 스파크는 이거보다 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카메라 성능입니다 어찌 됐건 대부분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파크도 촬영 기능이 있지만 이 매빅 에어와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집니다 이 매빅 에어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 성능이 4K 촬영도 되고 슬로우 모션 촬영까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경량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매빅 에어의 장점을 말씀드렸다면 단점도 한번 읊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 매빅 에어를 거의 1년 가까이 사용하게 됐는데 다른 모델들도 조금씩 만져보긴 했거든요 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매빅 에어의 단점은요 안정성이에요 아까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빅 에어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다른 기종들이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날 뿐입니다 다른 기종들은 일단 기체도 크고 프로펠러도 크기 때문에 날랐을 때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도 얘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매빅 에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은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와. 매빅 카메라에는 그 앞에 삼축진벌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흔들림은 거의 전해지지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드론을 보고 있을 때 아... 이거 날리면 추락하겠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이런 느낌 때문에 멀리 못 보내요 그리고 그리고 멀리 보내는 거에 있어서도 다른 매비 기종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게이 컨트롤러랑 얘랑 무선으로 영상 송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보내는 건데 주변에 뭐 전자파가 심하게 나오는 곳이나 방송, 라디오 방송 혹은 뭐 전봇대만 있어도 얘가 전파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전파가 끊겼다고 그러고서 제 모니터에 잡혀있던 드론이 사라져요. 모니터 화면이 확 꺼지거든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얘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착륙을 하고 나한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떠는 겁니다. 뭐 이게 사실 가장 큰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다른 기종에 비해서 멀리 보낼 때 어느 정도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또한 가지는 상위 기종보다 카메라 성능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뭐그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뭐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 맵이 계열로도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전체적인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아무 곳에서나 날리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드론을 날리려고 샀는데 여행을 가서는 날리면 안 되는 금지, 제한구역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뭐 산속이나 이런 자연 속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서도 가끔가다 그 산속에서조차 내 손엔 드론이 있지만 날릴 수 없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항공 기준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여행할 곳이나 제가 방문할 곳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아예 반입 자체가 안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집트, 모로코는요. 아예 공항에서 드론을 압수를 하기 때문에 이집트나 모로코를 여행하실 분들은 드론을 소지를 해서 갖고 가시면 안됩니다. 아니면 그 전나라에서 택배를 통해 가지고 붙여야 돼요. 갖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귀찮아져요. 사실 뺏는 건 아닌데... 이거를 다시 출국을 할때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거를 해야 되고 이 보관료를 걔네들이 받는데 이 보관료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주의사항과 신경 써야 될 것만 알려들어가지고 살려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부티치는 절대적이에요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계속 쓰고 싶어집니다 아, 하이리스크? 파이리터이죠. 특히 이드론 같은 경우는 절대 저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랐다가 저같은 경우는 운 좋게 이게 착륙을 풀숲에 떨어져가지고 별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멀쩡한거지 만약에 돌에 떨어졌거나 가장 답이 없는건 바다에 떨어지는거예요 저는 잠깐 지금부터 한국에 한 2-3주가량 머물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뭐 지금 캐리어로 잃어버린 많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다시 뭐좀 복구해야 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품 리뷰를 위주로 조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빅 에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